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면관광연구소 꿀미남 청풍 소장입니다 수험생 얘기를 가끔씩 했었는데요 음. 수험생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집중력이죠 집중력이 언제 제일 안 생기죠? 졸릴 때입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딴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음. 딴생각은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졸리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죠? 수면, 수면 방법이 없어 수면 건강 연구소에서는 이 졸림을 예방하는 뭐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졸음을 극복할 음. 수 있는 정말 음. 대단한 연구사닙니까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눈꺼풀이잖아요 네. 눈과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도 뭐 그거는 뭐 세수하고 와도 잠깐 뭐 잠깐이고 맞아요. 뭐. 오직하면 옛날 내그 허벅지를 막 흘러 찔러 가면서 <웃음> 공부를 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근데 음. 억지로 칼을 찌를게 아니고 응. 잠을 제대로 하면 시간을 그렇게 졸리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응. 응. 자꾸 뭔가를 안 하려고 하다니까 응. 제일 사실 줄이기 쉬운 게 잠이잖아요 아 그렇죠 응. 응. 바쁠 때 응. 먹는 시간, 나머지 일하는 시간 응. 우리가 보면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응. 사실, 학생때 생각해보면, 음. 밥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면, 다 공부, 음.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음. 것 같아요. 아유. 저기, 모험생이셔서 도렇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그쵸. 여러분, 대회 활동이 많았답니다. 근데 참, 하루에 뭐열몇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생각같이 성적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저희 오빠는 사전을 한 잔씩 이렇게 뜯어서 먹었어요. 아. 공부하면서. 그염소띠않지까소띠거나 돼지 띠도. 쥐띠에요? 쥐는 그 종이 먹어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책 뜯어먹는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웃음> 그사진을 그런 뜯어먹었구나. 그런다고 해서 어 머리로 갈것 같으면. <웃음> 다 먹게.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아예 먹게요. 매일매일. 밥 대신. 네. 네. 어쨌든 음. 잠은 집중력을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죠. 어, 그래서 잠은 6시간 이상은 최소한 자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건 이제 수면 사이클과도 연관이 있어서 어, 당연히 양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은 음, 맞죠. 음. 근데 6시간은 4사이클이라면 3사이클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주기가 보통 90분 정도 되니까 3사이클 돌면 한 6시간 되나요? 1시간 반씩? 음. 3시간? 3시간? 네, 네 사이클. 네 음. 사이클. 네 사이클이 여섯 분이니 6시간. 시간이군요. 다섯 음. 사이클 정도. 그래서 7 시간에서 7 시간 반 정도가 음. 정말 뭔가 충만한 수면을 했다라고 하는 음. 느낌. 음. 근데 4 시간만 해도, 음. 어, 뭐잘 잤네. 이 정도까지는 음. 되기 때문에. 음. 물론 사람마다 수면 사이클이 90분인 사람도 있고, 뭐 120분인 사람도 있고, 60분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은 양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충 뭐죠 6시간, 7시간 정도 자면 적정한 수면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양적으로는 6, 7시간을 자는 게 가장 좋고 음. 질적인 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배만 부른다고 해서 잘먹었다고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영양이 골고루 이렇게 네. 섭취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질적인 부분은 음식은 영양소인데 사대 음. 영양소죠. 단백질, 비타민, 지방, 단백질, 철분. 그런 사그 지방 탄수화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단백질, 그 다음에 무기질. 무기질인가? 미네랄? 비타민인가요? 어쨌든, <웃음> 3대 영양소가 있고, 하듯이, 우리 수면에도 4개의 그 수면 요소가 있습니다. 음. 1단계 수면, 2단계 수면, 3단계 수면, 4단계 수면, 냄수면. 음. 5개가 있네요. 음. 근데 1, 2단계와 3, 4단계는 그냥 통으로 묶습니다 음. 그래서 1,2단계 수면 얕은 수면 음. 3,4단계 수면 깊은, 깊은 수면, 수면. 음. 그 다음에 렘수면 또 별개입니다 음. 이세 가지의 수면이 음. 아주 리드미컬하게 깊은 잠갔다 렘수면 갔다 깊은 잠갔다 음. 렘수면 갔다 이렇게 음. 수면 사이클이 슥슥 음. 돌아야 되는데 음. 이 전반부 수면 가령 6시간을 잔다 그러면 서너 시간 정도의 전반부 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음. 그 때는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이고, 음. 뇌를 청소하는 과정. 음. 뇌를 물리적으로 청소합니다. 음. 그건 뇌 틈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음. 그 머리를 나 동안에 엄청 썼던, 쓰면서 음. 발생됐던 그런 찌꺼기, 노폐물들을 음. 싹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깊은 수면, 음. 잠수면이 깊은 음. 수면. 그때 이루어집니다. 음. 그 다음에 렘 수면일 때는 음. 내부적인 이제 그 리사이클링이 벌어집니다. 음. 음. 그래서 계속 정보가 엄청 막 쌓아가는데 그거를 다분류를 해가지고 음. 너는 이 기업은 어디로 가고 이건 어디로 가고 음. 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음. 음. 참 신기해요. 음.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수면에 대한 기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험생 시간이니까 다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음. 그래서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음. 깊은 수면과 렘수면이 음. 최소 25%, 25% 수면의 반절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음.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몸이 더 깊게 완전히 풀려버리는 시간이라서 이게 기도가 더 좁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턱이 작은 사람, 목이 긴 사람, 음. 턱이 뒤로 밀린 사람, 혀가 큰 사람 음. 이런 아이들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이게 기도가 더 훨씬 좁아져서 내가 숨이 부족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음, 음. 자꾸 깊은 잠을 못 들어가고 램수면에 들어가지 못해서 음. 이게 방해를 받아요. 음. 그래서 깊은 수면이 안 이루어지고 램수면이 안 이루어져서 음. 청소도 안 되고 기억 저장도 잘안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잘 잤다고 하는 그 충만한 느낌도 없고 음. 몸이 무겁고 머리가 무겁고 하... 의욕도 별로 그렇게 음. 생기지 않고 그래서 잠의 요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음. 잠을 제대로 자는 것 그러니까 6,7시간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자느냐는 깊은 수면과 렘수면을 해야 되는데 음. 얘가 잠을 그렇게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하냐고 뇌파를 분석하기 전에 는잘 음. 몰라요 그런데 음. 알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하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 어플을 하나 다운받아서 음. 녹음을 하는거죠. 꼬꼬리 음. 녹음인가 뭐 그런 음. 정도 음. 스노우 랩이라고 하는 앱을 음. 깔고 하면은 얘가 잠자는 소리를 밤새 다 녹음해줘서 음. 딱 들어보면 음. 숨 쉬는게 그냥 편안하게 잘 쉬느냐 음. 뭐 이러고 자면 어얘 문제 있네 그런데 이, 이런 수면 숨소리를 보여준다? 이거는 심각한거죠. 얘는 결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음. 바로, 즉시 음. 조치를 취해야 되는 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히는 기도를 열고 잘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양압기를 쓸까? 애한테 양압기를 쓰는 건 고문이죠. 그렇죠. 수술할까? 애한테 아오. 수술을 어떻게 해요? 어. 방금에 뭐가 있을까요? 음. 제가 또 그래서 개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거는 뭐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네, 그 PPM. 네네. 네. 네. 어쨌든. 어 일단 녹음해 보시고 음. 숨소리를 들어보면 음. 수면 상태를 바로 알수 있고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음. 그게 그냥 뭐 베개 바꿔 주고 뭐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하는 게 음. 제일 좋겠다. 음. 라고 맞아요. 라고 하는 말로. 그, 그러니까 뭐, 네. 아이들한테, 뭐, 쪽집게 가회 선생님 10명 붙여줘 봐야, 밤에 잠을 못 자면 다도로보인 것이고, 어, 그런 선생님을 찾기 전에, 음. 아이의 수면 상태인가, 어떤, 저는 현명한 엄마라면, 아예 수면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을 해주고 아 괜찮다 그러면 이제 뭐쪽집게도 뭐든지 뭐, 뭐 효용성이 그러니까 있겠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요 환경을 생각하면 뭐 아, 조용한 환경, 뭐, 음. 뭐 조명이 어떻고 음, 뭐냄 뭐 향기가 어떻고 뭐 공급방을 어, 음.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침실 환경을 만들어 주고 겉으로 보이는 걸 하는데요 음. 애 정신 상태 환경과 음. 이, 이 호흡부의 호흡 환경, 수면 환경 결국 내 몸을 첫 번째로 시작해서 그 점점점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은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소장님,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음. 잠의 문제로 상당히 시달립니다. 어르신들은 뭐 나이 드시면 잠도 없고 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음. 네. 그냥 나이 들면 그냥 잠이 없어질까요? 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원인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평생 많이 잤기 때문에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어, 앞으로 음. 영원히 자리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잠이 안되는 것일까요? 과연 아니면, 그럴까요? 음, 아니면 평생 많이 자서. <웃음> 평생 자서? 네. 청량의 법칙이 있는데 네. 그, 많이 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과연 네. 그럴까요? 그거에 관해서 네.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험생과 수면 그리고 코골이에 대한 문제를 접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목소리>